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저레 메라네 오늘은 지저레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 썸데이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제대로 구비된 게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내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스테레오가 아니라 이거 한쪽이 귀머거리가된것 같이 좀 삐꾸같이 나와요 음, 음, 음. 병시 사실 뭐 스피커를 뭐돈 주고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뭐 다이소 같은 데에서 그냥 유선 뭐 무선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나온 편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랑 아주 잘 친한 뭐 저기 먼 곳에 계세요. 저기 부산 쪽에 계시는 우리 피터. 네, 우리 림 피터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 그분이 남자가 빠지지 말아야 될몇 가지 취미 중에 스피커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최근 그분 진공관 앰프까지 좀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피커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우리 피터 허림께서 보내주신 스피커 유닛들과 그 도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재밌게 스피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 자, 자. 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 제품들을 이렇게 보내와 주셨고요 한 번씩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잘생겼네 어... <웃음> 부드럽네. 진동 같은 거를 잡아주기 위해 방진 패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친구들이랑 함께 들어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지금 탄소 섬유 재질로 되어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뭐 4, 5, 30와트 짜리라고 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괜찮다고 알려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전기 도선의 저항이 너무 크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음질에 저하가 생긴다고 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막기기 때문에 어뭐 그런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를 것 같은데 좀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앰프의 하우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아요 한 마디로 케이스죠 케이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되게 비싼 플러그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여튼 뭐 좋아 보여요 예쁘게 생겼죠 앰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유저 매뉴얼 오, 여러분, 이거 블루투스도 되는 모델인가 본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 스피커에 외형을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전선 같은 거를 어떻게 꼽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유선으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납땜하기에는 좀 아까운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앰프랑 스피커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12에서 24V DC 전원이 입력되면 된다고 하는데 24V가 더 안정적인 사운드를 가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주셔가지고 24V 아답터 굴러다니는 걸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터지진 않겠지? 어... 안돼 오씨 아... 야 스파크 튀었다 나 무섭다 블루투스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제 핸드폰이랑 한번 연결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오디오 테스트 뮤직이라고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노래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오케이 오우 잘 한다는 거 확인을 했고 네. 소리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가볍고 조금 튕겨지는 맛? 약간 찢어지는 느낌으로 조금 들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피커 같은 경우는 케이스 같은 것들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소리 울림으로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 같은 건 조금 걸러지고 어 그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맨바닥에서 그냥 켜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받은 도면을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식! 제가 뜯어놓은 게한 세트 불량이에요. 와 이거를 한번더 뽑아야 된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일단 도면을 보내줄 때그 조립 설명서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직관적으로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냥 조립을 해도 괜찮게 되더라고요. 홀의 간격이랑 이런 게다 맞게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어 여기네. 오케이 별거 없구만. 자 그다음 친구. 자. 어이쿠. 이게 지금 일반 스피커가 아니고요 백 로디드 혼이라고 불리는 스피커입니다 여기서 스피커가 이렇게 달리게 되고 빵빵빵빵 아가처럼 이렇게 바운스바운스를 빵빵빵빵 쳐주게 되면 은 고음 부분들은 전면으로 나가게 되고 저음 부분들은 음의 압력이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제그로 이런식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거가 돼요 설계하신 분께서는 여기 거리가 1m 40cm라고 했습니다 1.4m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나도 잘 알다시피 소리의 속도는 300mps에요 1초에 300m 정도 날아가는데 아무래도 이 1.4m를 지나가게 되면은 지연시간이라는게 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날카로운 소리는 앞에서 나오게 되고 저음은 약간 0.0 몇초 뒤에 나오게 됨으로써 소리가 약간 어, 좋대요. 예, 네, 부드럽대요. 몰라요. 이따가 다 조립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라도 이제 스피커 전문가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부 선부터 먼저 다 접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고급지게 금 도금이 돼서 전기 전도성을 상당히 높인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멈치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아니라 무드볼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게끔 되게 튼튼하게 조여주겠죠. 네, 손가락 빵꾸 안 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팍 쳐버리면은, 아우 상상해도 아프겠죠. 어, 조심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다 됐고. 트레 트래블, 프리퀀시, 베이스 트래블이 뭐죠? 존트라블타 네 여러분 드디어 모든 세팅이 끝나고 바로 재생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레이저 커팅기만 있다고 하면은 만 하루? 하루는 너무 빡센가? 만약에 제가 촬영을 하지 않고 막 부지런히 만들었으면은 하루에 한 조라고 하죠 한 쌍도 이렇게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들었습니다 아자 그러면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처음 해보지 않았어요 결선에 문제가 있나 없나? 한 쪽씩만 들어봤었는데 근데 지금 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 소리가 진짜 어떻게 날지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재생을시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음, beautiful b a s 라고,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 녀석으로 한번 처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웃음> 광고 이 개새끼야 k i 마저 i 게임 ya! h a 야 소리 나는데? 소리 무겁고 좋은데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납니다 뭐 스피커가 스피커좀 약간 이런 반신반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좋아! 공기가 이렇게 둥둥둥 약간 밀어내는 느낌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스피커를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차음 테스트까지 이렇게 잘 해봤습니다 백로디드 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더 좋다는 라 그런 스피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막귀라서 잘 모르지만 그냥 뭐 처음 느껴보니 약간 둥둥거리는 느낌 때문에도 괜히 귀가 고급화가 되는 느낌도 있는데 뭐 아무쪼록 요즘 옛날과는 다르게 스피커 유닛이라고 하죠 여기 달린 스피커 몸체 그리고 이제 인클로저라고 불리는 몸통 그리고 이제 뭐 앰프 이런 것들도 우리 쉽게 쇼핑몰 같은 데서도 구매할 수도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스피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은 좀더 스피커 애정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진이었습니다 예스 s